여기는 n d 센텀 장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이 NDS 솔로 솔로에다가 이렇게. 배사오 이렇게. 이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모니터 뒤에다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서에 이렇게. 요 스탠드에. 이렇게. 이렇게. 스탠드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십8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세개다 가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8 명이거든요. 네, 샌드맨 여기는 그냥 글자만 띄워달라 그래서 글자만 네네, 띄웠습니다 네, 복도마다 이렇게 여러 장 카메라 근데 구모입니다. 오늘 네, 듀얼 영상이 나오니까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호 열화성 카메라 설치를 하고 난 뒤에 ip 변경을 ip 툴로 진행이 됩니다. ip 네트워크 툴이 따로 있고요 여기서 서치를 하면 스타트를 하면 지금 연결된 카메라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뭐 특별한게 없으면 이렇게 다 서치를 해서, 막 아, 클릭을 해서, 여기에 여기 IP change. 여기를 누르시면, 연속 번호로 다 할지 아니면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연속 번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번호로,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지금 1로만 돼있던 것들이 지금 다시 0101, 102, 103, 104 이렇게 연속으로 로가 뜹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모형상은 쉽게 IP를 변경해가지고 MVR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CMS 해가지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이벤트도 뜨면 이렇게 되게 해놨습니다. <웃음> mvr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웃음> 여기는 있 카메라를 4개를 써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웃음> 센텀 병은 다른 층인데요. 지금. 칠 8, 구층이랍니다 아, 예, 카메라가 맞아8 팔십일 있다. 맞아요. 팔십일 있어 지금 아, 맞아. 맞아. 뜬 거고요. 이 이벤트도 아, 그 그래. 그래. 뭐, 잠깐 와서 보시면 이제 지금 저, 처음 설정이라 아, 이렇게 그래. 는데네개한 개로 크게 뜨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벤트가 뜰 거고요. 다시 저기 뭐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시면. 그가 8층이죠 네, 한, 그, 8이팅할 겁니다. 네, 그, 네, 바꿔주실 거죠, 그, 그, 그, 그, 에서 여기 지금 드시면 아, 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이 그, 이 그, 그, 안 된다. 안 돼. 30.5야 네. 계속. 안, 안, 안, <웃음> 안, 안 돼. <웃음> 오케이. 지금 구치 를가져잘 되는 구치 업더를 가어요 아, 모니터가. 팔... 장님도안 돼. 어, 됐다. 본적이 택하 아, 아, 아, 아, 이렇게 이벤트가 아, 아. 이자신 업무하시는 아, 데에 뜨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네. 네. 네. 업무하시는 자리에 영상이 뜨게 여기로 다음에 사운드를 설치를 하실 예정입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